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치크 오늘 여러분은 한국에서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께 감사할 일이 많이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은 왜 닌텐도가 35주년을 기념하는지 다잉 라이트 2의 업데이트 소식 캡컴의 새로운 콘솔 레트로 스테이션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의 2021년 1월의 새로운 게임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렛츠고! 오늘의 댓글로 시작합니다. 션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35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다른 일본 게임에서도 35주년 기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25나 40에 비해서는 35는 조금 애매한 숫자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일본에서는 35를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궁금증이 드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션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션님 말을 듣고 보니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다른 10주년, 20주년 이렇게 기념을 하지만 일본 게임에서 특히 닌텐도에서 35주년을 더 크게 기념하는 느낌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35번째 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느낀 점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35살이 되는 해를 좀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보시듯 35살이 되면 좋은 점 35가지 뭐 이런 35살이 되는 것에 대한 글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별 이야기는 없습니다. 크게 보면 그냥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정도 저 개인적으로는 안 중요하고 안 특별한 시기는 없다고 라 생각하지만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라 더욱 더잘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야쿠도시의 해는 무엇인가요? 라는 재팬터크라는 사이트의 글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 일본에서 야쿠도시라고 부르는 인생에서 특정한 나이는 불행하다고 믿는 미신, 뭐 종교적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신사에서는 매년 불행한 출생 연도를 개시한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이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불운하니 조심하세요 이런 분위기겠죠. 남자에게는 25살, 42살, 그리고 61살이 그리고 여자에게는 19살, 33살, 37살이 이 야쿠도시의 나이라고 합니다. 즉, 저 나이가 되면 불운한 나이라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불운한 나이 앞뒤로 1년씩또 불운하다고 합니다. 왠지 한국에서 말하는 삼재라고 말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오래 지나면 삼재 끝나. 내년에 대박 나야지. 그런데 바로 또 삼재 시작하고 뭐 이런. 크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중 여성의 불운한 나이에 전후 1년씩을 더해보면 여자들은 18살, 19살, 20살, 32살, 33살, 34살, 그리고 36살, 37살, 38살 때가 불행한 나이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일본 여성들의 30대의 삶은 그냥 완전한 불운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고 있는 35살이 되는 해만 빼고요. 33살과 37살이 불운의 해니까 앞뒤에 한 해씩 더하면 32, 33, 34, 35살 뛰고 36, 37, 38 이렇게요. 게임을 여성에 비추어 본다면 불운한 30대의 삶중 불운이 없는 35번째 생일은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닌텐도에서 35번째 생일을 특히 더 축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도 이게 뭐야 말도 안돼 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지만 이게 맞다고 제 자신에게 혼신의 구라를 치면서 이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 믿거나 말거나 였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닌텐도에서는 왜 35주년을 특별히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같이 말도 안 되는 이유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여러분들 중 혹시 새로운 좀비 액션 게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다잉 라이트 2를 기다리고 계셨나요? 다잉 라이트 팀은 디스코드를 통해 즐거운 연말 연시 되세요. 우리는 개발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었는데 새해가 되면 따끈따끈한 업데이트 소식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라며 내년에 업데이트 소식을 기약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다잉라이트 2는 원래 2020년 봄에 발표를 하기로 하고 자취를 완전 감춰버렸었는데요. 이 다잉라이트 2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를 깨고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을 알렸으니 아마도 조용하게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나 봅니다. 사실 이 다잉라이트 2는 각본을 담당했던 크리스 아벨론이 해고당한 후에 개발상태가 완전 엉망이었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다잉라이트 2는 완전 엉망이다. 처음에 우리는 스토리에 집중했고 다음은 게임 플레이에 집중했는데 게임 메커니즘이 계속 바뀌고 있다. 분위기는 무겁고 리더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라며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는 걸 보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나 봅니다. 사펑77처럼 되지 않길 바라며 내년을 기대해봅시다. 다음 캡컴은 곧 출시될 미니 레트로 콘솔인 레트로 스테이션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공식 웹사이트 또한 공개되었습니다. 복고풍의 콘솔 디자인으로 풀사이즈의 조이스틱과 버튼이 부착되어 있고 작은 CRT 스타일 화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1024x768 해상도를 출력하고 8인치 4대3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레트로 스테이션은 HDMI 포트를 통해 HD 화질의 영상을 큰 화면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메가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번쩍이는 메가맨으로부터 레트로 스테이션은 추억의 메가맨과 스트리트 파이터의 최고의 기억을 불러일으킬 우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레트로 스테이션 파이트 스틱을 구입하면 두 번째 플레이어를 연결할 수 있고 pvp 동굴을 구입하면 두 개의 레트로 스테이션을 무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에는 메가맨과 스트리트 파이터 프랜차이즈의 10가지 게임이 포함됩니다 메가맨 팬들은 메가맨 더 파워 배틀, 메가맨 2더 파워 파이터스, 메가맨 X, 메가맨 사커 및랑맨앤 포르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되지 않은 원래 슈퍼 패미콘 버전이 될랑맨앤 포르테를 제외하고 모두 영어로 적용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팬들은 스트리트 파이터 2, 스트리트 파이터 2 챔피언 에디션, 《Super Street Fighter 2》,《Super Street Fighter 2 Turbo》 및 《Super Puzzle Fighter 2 Turbo》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레트로 스테이션은 2021년 3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21,780엔으로 한화로는 23만 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레트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어 리유겐, 아백구. 옛날 학교 앞 오락실 생각이 나는군요. 다음. 미국 플레이스테이션이 블로그를 통해 2021년 1월에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멤버들을 위한 게임들을 공개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회원은 1월 5일 화요일에 두 가지 PS4 타이틀 액션 어드벤처 섀도우 오브 더툼 레이더와 액션 RPG 그리드 폴. 이건 미국이고요. 한국에서는 미스트 오버를 받게 됩니다. 같은 날 PS5를 소유한 플러스 멤버는 오픈월드에서 무서운 포식자를 플레이하는 RPG 맨 이터를 받게 됩니다. 이 게임들은 2월 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는 그리드폴 대신 미스트오버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 중 닌텐도가 흔히 하는 10주년, 20주년 외에 35주년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이유를 아시거나 재미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게 정말 2020년이 끝나는군요. 여러분은 31일에 계실 테고 저는 아직 30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빨리 2021년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부럽군요 새로 다가올 2021년에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2020 안녕!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저의 영상을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치크치크치크 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